정말 유망입니다. 어, 제가 오일 박사 집회가 백팀째 나는데, 안된 걸로 고 제가, 그, 시어보진 않는데 한, 뭐, 다섯 분 이상 연설을 했죠. 집회에. 뭐, 그런 인연이좀 있는데, 어, 오늘 세미나에 또 일을 초청해 주시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드릴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시험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치, 최근에,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페이스북에 뭐 물론 데이터 뭐 등등 인스타그램 이런 거 올렸는데 그걸 올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영국, 어, 미국, 캐나다 선방을 떠나고 들어오실 때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도 여론도 이거는 아니다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장 종기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현장 현장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모든 상황은 제가 저 42년 전에 저 무장 간첩들을 객진시킨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끝내버려야 돼 근데 그 포기하고만 질질 끌면은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어떻게든 끝나고 제가 진행으로 입항하는 것이 성조도 더 최고 좋아요 근데 지지분하게 미적지근하게 하고 말하면 굉장히 안 좋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굉장히 여론이 풀리하기 때문에 귀국 전에 최소 해명이라도 해라, 해명이라도 제일 좋은 건 사과다 가끔하게 아, 내가 그냥 말실수 했다고 이야그 말을 제가 올렸다고 지아완전 빨갱이라고까지 욕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음. 아니, 제가 40, 42년 전에 빨갱이 6명을 무장 관섭선하고 제가 객진시킨 장군인인데, 빨갱이 죽인 놈이 빨갱이가 됐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유도 제가 국회에 걸린 거 지나가다가 보고, 집을 던져가지고 제가 좀번역을 치렀는데, 그때는 뭐, 아, 아, 뭐 그냥 보수의 뭐 아이콘이란 말이죠. 이렇게 또 저렇게 치고 쉬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완전히 빨개야 될뿌라거야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기반도 그렇고 공 지지율도 그런데 무조건 지지해가지고 힘을 보태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자 빨리 지금 우리나라 탄핵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뭐 내야 된다? 그게 뭐이 년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전화 안이 되옵니다 하면서 그, 열툴입니까? 중신입니까? 우리가 다 중신으로 보잖아요. 어, 임금 앞에서도 불편하지만 많은 임금이 잘못하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임금이 똑바로, 어? 치를할수 있도록, 보자는 그 신호를 우리는 중신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취부하면서,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들은 그렇게 갈갈이 찢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비판하면은, 빨기기로까지 매도하느냐, 이게. 그, 그, 그건 완전 대통령이 잘못 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걸로, 어, 봐서는. 근데 그, 그걸 감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면 좋겠어요. 내에서 필수지라고 이제 해군 중신인데 함장이 10개월 하면은 그 집이 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을 임기로 봤을 때 5개월이면 반이 지나는 거예요. 짧은 길이 아니, 아닙니다. 짧은, 결코 5개월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참고 기다려야 된다, 빠지야 된다.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잘 하도록 지금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대통령이 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에 소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올리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여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하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덕분에, 뭐, 까먹는 지, 지도자도 있고, 잘하는 지도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온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누구덕분인가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통령 직무실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나 조사학교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그 얘기를 왜 못하냐, 이거. 나 여러 분이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정무수석 비서관실에 제 아는 분한테 꼭 그려라. 그걸 그려라. 왜? 미국 봐라. 어? 워싱 50년 대통령. 어, 워싱턴 나가면 워싱턴 대통령 얘기도 하지만은, 그분이 일본군, 그, 저, 우리 개념을 한번, 저, 친입화야. 그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다. 근데, 금국 대통령이라 이거야. 금국의 아버지라 이거야. 다 직면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오로피스에 지구 세상 맞을 편에 정상에 담당하면은, 그거 딱 배행해. 심지어 대만에 쏘는, 지난번에 그, 탈피에, 그, 저, 저, 페로시 갔는데, 사진 찍어 놓은데, 쏘는 조상가걸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금북의 아버지 사진, 초상 하나 없다, 이거야, 대통령실에. 이상한 그 장애인이 그려다는 거면 초상화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림 거 보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그림인지. 쭉쭉쭉 이렇게 있죠. 국민들이 왜그 그림을 봐야 되냐, 이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그, 그 그림을 또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항상 정상에 나오고 그 그림, 그림이, 항상 센터에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 국가 정통성에, 예? 그 다음에, 정체성이 정신에, 특히 보수 출신 대통령이 됐으면은, 중심에딱 본인이 써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보수국민들 그, 저,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뭐 28%, 29% 뭐 이런 거, 보수국민들 반이 서비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시기 는데로 하면요, 저,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보기배 이상 올라가요, 배 이상. 아, 근데 그래, 장담할 수 있어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 조사부터 끌어라, 이거야. 두 번째, 지금 저, 북한이 거의 광란에 가까운 지금 저, 저, 도발 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사일 계속 오래 끌어서 두번 일곱 번을 쏴야 됐어요. 예, 그리고, 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육해공무 막케아하고 쏘고 말이죠. 즉, 이거 이제 구입본사비를한거 전부 입안에 가면서 막육회공무을막 이렇게 그 미친 정도의 수준으로 이 도발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입장이 없어요. 도 스트빈 기부물는데어 대통령 어떻게 하십니까? 입장이 없다는 거야. 해외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아 대통령이 왜 입장이 있느냐 이거야.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이거 어군대안 갔다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같은데 그, 명확하게 <웃음> 내려야 되는 거에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대통령이 대공, 성명을 발표해 돼요. 이래서 나라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칠차핵 실험을 자꾸 얘기하는데칠차핵 실험을 하면은 제가 말할 때 선전포로 강조하겠다. 절대 때문할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럼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고 이좀 국민들 국민들 다호도 시키고 강력하게 이 발표해야 돼 왜냐면 개념이 대통령 1960년에 쿠바가 미사일 위기 아시죠? 쿠바가 1960년 10월 14일 날유토전찰기가 정찰하다가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쿠바가 미사일 한 방을 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쿠바는. 북한처럼 미사일 연대막이탈안 먹고 미사일도 안 쏘았어요. 건설 중에있다니까요딱 10월 14일 발견, 발견했는데 며칠 앞캐리대 대통령이 대국민 승명을 발표하느냐는 무려 한 20분 가까이. 있어요. 10월 22일 날딱 발표했어요. 9일 만에. 그러면서 쿠바를 완전 히 해상봉쇄 했고요. 전 해군력을 동원해서 해상봉쇄를 해서 소련 선박이 미사일 식구들하는 건 전부 다 차단했다고. 그러니까. 13일만에 당시 소련 후르츠당서기장이 미사일 딱 완전 철수하겠다 약속을 해요. 13일만에 그 받아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5일만에 12월 7일 그러니까 55일만에 후와 있는 소련이 가다란 미사일 딱 그곳으로 싣어갔다니까요. 100% 철수시켰어요. 그럼 완전히 승리했어요. 왜? 최고 지가 이거 결기입니다. 길기. 결기. 생명 발표하고 말이야. 세상 공시하고 국민들한테, 심지어는,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악몽어까지 다 준비해라, 국민들한테. 호주했어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못한 거는 빠르게 할수 있도록, 직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바탕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서 모처럼 되찾은 고수진권이 정말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뜻을 좀잘 받들어서 국정에 투영하고 좋겠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올리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동력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 아마 지지를 체대한 보수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내년 국회의원 선거 또정권재 창출까지 이는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우 입니이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이 핵심 개념으로 들어있고, 네. 그 책자로 참고하시면 되는 것. 예. 이상 네, 그, 네. 네. 신기하 아, 네. 아 네. 한 가지, 신한 가지, 이민복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 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어, 대북 선날신데요 네. 네. 예. 그분이, 선을 그, 5, 5 0피터로채팅해 날리면서, 고도5 0 0 0 피트의 풍양풍 쪽까지 딱측정해가지고 화학 적으로 달래요. 그러면 그게 풍선이 중간에서 추전선이 떼서 떨어지는 거 1단계 타이머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중간에 그 다음에 횡량에서 떨어지는 거딱떨어서려있는데 이게 풍선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거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어? 딱 노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사실 투사입니다. 드루스 프로젝트. 무력 투사가 아니고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뿔 뿌릴 수 있어. 왜? 핵을 가지면네니가 죽는다 이거야. 니가 니 목숨을지고 체제 지키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니가 핵을 가지고 계속 고지할수록 니가 죽는다. 그 알리는 요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깨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우상화 리드십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돌빵을 가지고 소을다 만드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속았다. 이방법으 이게 이거 필요합니다. 이 샘플입니다. 실제 난리 필요해요. 내한얘 열어둘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뭐가요? 이게 헌법이냐, 만년사냥이냐 이게 나라냐. 세월호로 공격하고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내명죄로, 명을 뇌물 받은 돈 영원, 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말 3마리의 묵시적 청탁으로 징역 22년 벌금 215억. 이게, 나가냐 이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양, 양미 굉장히 가벼워, 이게. 뭐 비가, 물에 젖어도 안 찢어져. 근데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지, 예, 네, 예. 네. 그게 잘대된 거지. 분석이 많은 거지, 저, 저, 문, 네. 유승일 정부에서, 저, 저, 저, 그, 저난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는 난리다가 연행대같지 않습니까? 네. 이순수 없는 일이에요. 이장려에야 된다, 장려에야 돼. 이래김정은 압박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굉장히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아, 가런미치가 한다 했다니까, 진짜, 이거. 이순수 없는 일이요 이거. 네, 우리 심종보 제동님 아주 단호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지금 뭐 북한에 아주 그 미사일 도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목소리>